넌넌넌넌넌넌넌 음. 나 지금 가는 중 어? 거점에 햄가지받아네 <웃음> <치료받아>. 저거 누가요? <웃음> 이제 왔어? <웃음> 아 리포 좀아 <웃음> <웃음> 딩고님 트럴이네 아, 아 이거 미니선 하나 면긴데아 아파 미니선 컷! 위도우 잡아! 위도우 잡아! 어, 뭐해? 위도우 뭐 잡아! 아이렇게 내줬어? 아 딩고님! 뭐하시는 거예요? 한인데아 매크리가 어? 너무 못 사가지고... 아니 이게 이거 거이내 이거 잘못이라고? 왜요? 아 빨대를 꽂았는데 아무것도 안돼 딜이... <웃음> 잡았 어어? 또 죽었어! 언제 빨, 저 죽였는데? 근데 빨대 죽였는데, 꽂으면 한 거예요. 5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뭔 개소리야! 피해요! 피해피해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안들어스피 미스피, 피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미피 미스피, 미스피, 미스피, 피 아 어. 아나박다 어! 어! <웃음>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렉 기분이... 때문에 죽었음 암튼 그럼 이게 왜내 잘못입니까? 제가 뭐랬다 네가 여명다 <웃음> 잡았으면 안 죽었잖아 아 <웃음> 라인 맞짱도 라인 맞짱도니왜나 <웃음> <웃음> 혼자 버려? 팀원님 뭐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 또다 가라 넣어 데코 데 아싸 오, 개꿀. 좋다. 진고 님. 화이팅 빨리 여섯 마리 잡으라고. 석그땡겨서 여섯 마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오, 오, 오. 너 맞아? 가는 거 맞아? 오, 오, 오. 우리 아무도 힐안 되는데 가는 거 맞아? 도카 라인을로이 라이카! 라이카! 라이카! 라이카! 라이카! 이카이카라이 라이카! 이카라이이카 라이카! 라이카! 라이카! 라이 빨리 잡아 이 <웃음> 어떻게 이겨요? 제가 자리 아틀레이서데 저승행. 저승행 급행 열차.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 다시 달려볼까. 장전 장전. 아아아 아, 뭐야 떨어졌네. 아아씨 뭐야. 나 잘난데. 나 잘난데. 나 잘난데. 나 잘면 안된대. 나다 지는데.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그시지잘한잘한한잘한한 잘한다. 이겨요아요시아진시아 러시아 러시